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인물도 괜찮은 것 같고 키도 이 정도면 뭐 쓸만한 것 같고 어, 나이도 내가 많은 것 같지 않고 뭐, 직장이나 월급, 학력,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구들 여자친구가 있고 나는 여자친구가 참잘안 생겨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고민 어,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목 괜찮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 구매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난 무조건 저렴한 물건을 살 거야 가격만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명품 브랜드가 좋아 가격은 상관없어 난 브랜드가 정말 높아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디자인만 내 취향에 딱 맞으면 난 그거 선택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가격이 제일 싼걸 무조건 선택하지는 않죠 가격이 제일 싼 물건과 그 다음으로 싼 물건을 놓고 비교를 해요. 가격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두 가지 물건 중에 얘가 가격이 더 싸더라도 혹은 얘가 가격이 더좀 비싸더라도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다 싶으면 하나를 탈락시키죠. 그리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두 가지 물건은 다른 많은 물건들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시는 분이 선택할 때는 두 제품을 후보로 올려놓고 그두 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두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이구매자한테 별다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두 제품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명품 퀄리티가 있어 명품으로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두 제품 중에 난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브랜드보다 브랜드 파워가 낮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뭐 키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학력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매이 두루 괜찮다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원하는 기준 하나가 가장 큰 기준 하나가 만족이 되어야 그게 초이스를 받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두루 좋은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요. 가격이 얘가 훨씬 쌉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가격을 경쟁할 때 가격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얘는 선택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얘가 더 싸니까. 자 그러면 이 제품이요 명품 브랜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이 명품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명품이라는 인지도 브랜드라는 인지도 에서는 이 명품한테 많이 밀려요 그러나 가격이 싼 제품보다는 좀 높겠죠 명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역시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나는 다 필요 없고 디자인을 생각해요 난 디자인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얘도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 비하면 디자인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저품질의 제품처럼 디자인이 못생기진 않았지만 이 제품처럼 디자인이 탁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한테도 선택받지 못하게 되겠죠 사람이 이렇다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만나보려고 선택을 합니다 저 남자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어떤 선택을 한 이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력도 괜찮고 두루두루 괜찮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어떤 여자가 외모에만 치중하는 여자가 있어요 난 외모가 잘난 남자 잘생긴 남자 난원빈만 되면 되겠어 그 외모 말고 다른 건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남자는요 이미 탈락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난 경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봉 한 1억 정도 돼야 돼 연봉 한 10억 원 돼야 돼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남자 그럼 난 연봉 한 3,4천 원 되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요 이 남자는 전혀 생각의 여지가 없는 남자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탈락이죠 돈에 대해서 혹은 뭐 외모에 대해서 봤어요 나는 학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적어도 스카이는 나와야 될것 같아. 나, 스카이를 기준으로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스카이는 아니에요. 스카이는 아니고 그래 나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지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제법 괜찮잖아요. 근데 이 스카이를 기준으로 한 사람은 이 스카이 안에서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겠죠. 자또 볼게요. 나는 키가 한17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키는요. 185 정도는 돼야 돼난그 정도 남자 아니면 안 만나겠던 여자한테는 키도 아니죠 그러면 185를 기준으로 한 여자는 184, 183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고르려고 하지 175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자 이제 정확히 감이 오시겠죠 여러 가지 면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단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없으면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해요 좋은 이유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연결하겠다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으면 여자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두루두루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보다 학력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외모가 딸리는 거네 내 친구는 나보다 다 부족한데 외모가 원빈이야 그럼 그 여자는 원빈 좋아하는 사람한테 외모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초이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탈락되겠죠 또 어떤 친구는 나보다 돈을 되게 잘 벌어요 키도 조금하고 학력도 없고 그럼 결국 은 나는 이 친구보다 돈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탈락되는 거죠 여자들이 속물이라서 돈만 생각해요 여자들이 너무 외모만 생각해서 남자 외모만 따져요 여자들이 너무 학력을 생각해요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도 똑같거든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게 돈이고 외모고 학력이지 이걸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어필될 만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초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뽑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야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일단은 뭐 원서를 넣어보든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포크레인 자격증만 없고 한 300여 가지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있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가 없는데. 그럼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버려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포크레인 자격증이 필요하면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시라고요. 그걸 연구하시면 될 건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일까라고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 갖고 있다고 봐야지. 저 친구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볼게 아니라 저 친구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치자고요. 내가 볼때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비난하지 말고 그럼 저놈은 뭐 때문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나를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쑥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